네, 저는 부산에서 온사4 8세 남성입니다. 네, 아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성악을 전공을 하고 전공을 해서 네. 네.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분이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낮에 너무 피곤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제 일을 특히 제 성악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몸이 아끼다 보니까 되게 잠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컨디션이 있겠어요. 많이, 많이 좌우했죠. 많은 좌우가 되는데 네.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하고 또 이제 수면 무호기 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오. 목마름 증세가 있거든요. 입마름을 넘어서 목이 말라요. 네, 목이 마르는 증세 같아요. 치명적이네. 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나 뭐 그전에 제가 목을 풀거나 뭐 이럴 때 음. 상당히 외로사 상황이 많았어요. 음. 비강확장기라고 하는 걸 써봤을 때 어땠는지 이제 그걸 쓰고 잤을 때 그러면 효과가 나아졌냐? 저는저 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그 증세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비강확장기 도움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열고 자기 때문에 어... 비강을 아무리 확장을 해봤자 <웃음> 목마른 그렇죠. 증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네, 해결이 그렇죠.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자다가 숨이 안 쉬시는 네. 현상도 네. 비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강 확장기단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일단 어딜 가든 갈수 있다고 라 하는 <웃음> <제재는 이제 웃음> 편리함 <웃음> 네. 평생 어디 가도 내 코골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수 네, 있다라는 네. 그 편리함 그자유스러운을 그 뭔가 네. 가격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고 네. 그다음또 하나는 네. 일단 숨이 자연스러워요 가요에가 네, 네. 네. 자기가 자기가 숨을 쉬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가호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네. 또 목이 마르지도 않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양압기도 양압기 안에 보면 이제 물을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거기 수분 적, 적, 적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그~ 가습기 가습기 같은 효과를 네. 할,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가습기 매듭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습기 청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에 치명적인게 바로도 말이죠. 기관 제일 문제죠. 누가 바쁜데 누가 그걸 매일 청소구을 합니까? 그 기회를 음, 가지도 못하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수면 무호 심하신 분들은 네. 이게 자가호흡이 아닌 인위적인 호흡에 의해서 들어가는 들숨이 원치 강하기 때문에 네. 목마은 증세가 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목마은 증세가 그 자율가드를 쓰는 순간부터는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 네. 일단 혀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저한테 네.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평소 때 저는 저희 이제 후두를 내리는 네. 후두를 내리는 혀 뿌리가 내려가는 느낌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생소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저한테는 일단 굉장히 편하고 괜찮고요. 네. 다음에 아래 턱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혀가드의혀 혀 부분이 네. 여, 여기 이 부분이 네. 목 뒤쪽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목구멍 목구멍 안쪽을 대지를 안기니까 그러니까 다이지를 안기 때문에 울을 네. 하는 이런 구토나 이런 증세가 전혀 안 보여요 왜 네. 이격이 생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들었고 신랑 네. 기기도 뭐 이걸 전체를 뭐 혀혀가 있게 있으면 그 전체를 음. 다 덮은 거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끝에만 잡아 준 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구역질이 더 나거나 막 속상에는 늘늘다는 음. 느낌이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우리 성악 코치님도 역시 네. 어,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밤에 녹음해보시고 네. 어, 컨디션 한번 보실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아, 잘, 감사합니다. 잘기다해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